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더 힘이 나네요 네그 지난번에 8강에서 남한산성 영화를 띄어서 정관과 평관을 비교했는데 댓글로 좀 많이 의견 주실 줄 알았는데 한분 댓글 주셨습니다 안상일씨 감사드립니다 명길 정관 상원 평관 네, 정답입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음, 영화나 뭐 드라마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캐릭터가 잡히면 또 영상을 한번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십성에 대해서 열 가지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아이엠 프로 다섯 가지 유형이 음량으로 세팅되니까 열 가지의 성향이 나왔죠 그런데 이러한 성향만 특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족관계에서도 이오행 아이엠 프로 유형으로서 알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형제는 그리고 배우자는 자녀는 이 가족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고 아, 그 가족관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 가족관계는 자, 자평진전 명리학에서는 이제 육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십성이라는 용어도 명리학에 쓰는 용어인데 육친이라는 용어와 십성은 같은 의미가 있지만 조금 쏙듯이 다른 게 육친은 가족관계를 의미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배우자, 자녀, 나 이렇게 해서 여섯 구도가 바로 육친을 의미합니다. 아임프로에서 아이유형 아이유형에는 정인 편인이 있었죠. 정인 편인은 어머니를 뜻하고 그래서 이 아이유형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 타고날 때부터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이렇게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는데 정인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고 편인은 계모다. 그래서 아 편인으로 태어나신 분은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하죠. 실제로 계모 인분도 계시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정인으로서 엄마와 관계하는 사람과 편인으로서 엄마와 관계하는 사람이 그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또 실제 이게 일부러 뭐 엄마가 개모참하고 뭐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편인으로 태어나면 어머니가 바쁩니다 직장 다녀야 되고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극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계열이 없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어늘 내가 다 알아서 밥을 챙겨 먹고 또 일일이 학교 갈때 준비물도 챙겨가고 또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뭐 매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 정말 나를 낳아준 엄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인격 우리가 격으로도 자평진전에는 격으로 분류를 해놓죠. 저는 이제 유형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편인격 정인격 여기에 따라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달라진다.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정인 편인이 없다고 어머니 없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내 내 길에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M 유형 정제 편제. 정제 편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담당한 사람이 아버지인데 어, 정제 편제 가 월지에서 이제 그 유형으로 있는 사람은 아버지랑 인연이 깊다 아버지랑 소통이 잘 된다 M 유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음, 예뻐하고 좋아하고 나도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상담의 장면에서도 좀 흔히 있는 이야기인데 부부가 싸우면 다툼이 일어나면 자녀 중에 M 유형은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아이 아이 유형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각각 편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음 어머니의 가치관이 내한테 들어오고 M 유형은 아버지의 가치관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렇게 가족 구조에 의해서도 이제 성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이 유형인데 공부는 누가 시킬까요? 아버지가 공부시키면 공부가 잘안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참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도 어, 공부는 엄마가 시킬 때 훨씬 더 성적이 잘 올라갑니다. 아버지한테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면을 훨씬 더잘 배워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나랑 서열이 같은 레벨이 같은 그런 관계고 오해심리에서는 피유형, 그러니까 비경급제 비경급제가 어 바로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월지 이제 피유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좀 형제가 많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는 조금 의도적으로 자녀의 수를 조절 하기 때문에 형제가 많다라는 게꼭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형제가 의도적으로 소수적인 경우에는 친구들이 많고 뭐 사촌들이 많고 이런 형태로 비견급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비견급제는. 어, 어떻게 다르냐. 비견은 이제 동성형제, 겁제는 이성형제. 동성형제면 첫째가 딸이면은 그 그러니까 둘째가 또 딸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겁제인 경우에는 성이 다른 어, 딸이면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둘째 나올 때한번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 겁제는 이복동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어머니가 다 다른 기준을 두면 비견은 그냥 어 같은 형제 어머니가 같은 그런 이복 형제 그리고 급제는 이복형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에 급제로 태어났는데 어또 편인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복형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 새엄마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급제만 하나 있다고 해서 이복동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변인이 있다고 해서, 나, 나는 계모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률적으로, 어, 급제도 있고, 비견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의 어떤 형태, 형제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제, 배우자가 중요하죠. 예, 배우자는, 남자와 여자가, 그 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남자는, M 유형, 재성이 배우자가 되고, 또, 여자는 관성. R 유형이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R 유형으로 태어나면 룰 유형으로 태어나면 인생에서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남편의 어떤 권한 남편의 기분 남편의 어떤 상태가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편이 편안하고 괜찮으면 나도 편안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굉장히 그 사이클을 같이 이렇게 해서 가게 되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로 막 앤 유형이라면은 와이프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성이죠. 그런데 이제 정제 변제가 있으니까 정제다운 여자 변제다운 여자 이제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정제를 가진 남자는 정제스러운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되는 거죠. 정제스러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네, 정제스러운 여자란, 적금 잘넣는 여자. 어, 살림을, 음. 적금을 넣으면서 살아가는 살림. 그니까, 쓸데없는, 뭐, 사치, 이런 거안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편제는 어 편제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편제는 트렌드 그리고 뭐 시사도 능하고 트렌드 그런 유행에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 편제인데 그러면 편제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편제 유형은 그런 여성이 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발장을 끼고 탁 거리를 나갔을 때 아, 정말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고 트렌드에 맞게 옷을 입고 또 외모도 남들의 시선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외모의 여성이 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기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남자도 이제 그렇지만 여자도 마찬가지로 정간의 남편, 평간의 남편 정간 유형인 여성분들은 정간다운 남자 평간 유형인 분들은 평간다운 남자를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평간 유형인 분들은 질문을 하면 남자가 존경스러워야 된다 남자라면, 나의 남편이라면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간은 그냥 지나면 돼요 친하게 지내고 뭐잘 살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격이 없이 지내는 그런 부부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병가는 사회적 지기가 있든지 아니면 뭐 인품이 높아서 굉장히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을 가졌던지 이런 남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진 남자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존경받게끔 할수있 다는게 쉽지 않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가까이 있을 때에 보여지는 모습에서 엄청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무시합니다. 이런 이제 평간 유형의 여성분들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직접 무시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정간 경우랑 이제 평간 경우랑 추가하는 게 다른데 그래서 이제 만약 평간 유형인 여성 여성분들이 어 굉장히 남편이 정말 인품이 높아서 정말 존경스럽다 그러면 정말 깍듯한 깍듯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정말 집에서도 높이고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모습을 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정의냐 편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계도 이제 형성이 된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는 여자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여자가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듯이 내 기운을 바깥으로 내어주는 이 기운이 자녀에 해당됩니다. 바로 O 유형이죠. 아웃풋 O 유형에도 식신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식신은 이제 식신스럽게 상관은 상관스럽게 키우겠죠. 예를 들어서 어, 식신 유형이다 어, 또는 상관 유형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제 자녀에 대한 에너지가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권한 항상 나한테 그게 딱 잡혀 있는 사람이죠 어디 밖에 다른 일을 보고 있을 때도 우리 아이가 학원 갈 시간이구나 아 지금 밥을 먹었겠구나 이런 아이의 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감정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아이가 좋으면 나도 좋고 아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이게 똑같이 서로 바장을 잡고 갑니다 식신이나 상관이 없는 여자분들은 조금 무관하게 내가 뭐 있을 때잘 해주더라도 또 내가 다른 일을 보면 또 까마들 잊어버리고 있다가 집에 가서볼때또 뭔가 생각나서 이야기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파장을 자꾸 자꾸 놓치게 되겠죠. 예. 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의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가족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사람마다 유형에 따라서 가족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식신 엄마는 식신스럽게. 그러면 이제 식신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뭐 흐르듯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도 그냥 흐르듯이 내가 해주고 싶을 때 해주고 또 요구하는 거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음 그렇게 아이에게 다가가게 되지만 네, 상관 유형의 어머니들은 상관의 유형의 특징이 굉장히 이제 불안도도 높고 또 이제 부정적인 것부터 이렇게 먼저 잡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똑같이 네, 불안감으로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음, 대개 이제 그 어떤 열 가지 유형 중에서도 상관 유형의 어머니가 가장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많이 체킹.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상관어머니들은 보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 혼자서 이렇게 고하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더 완벽하게 키우려고 어,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런 본육이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면이 상관엄마한테 있습니다. 뭐 생활태도, 생활규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자녀로 기르는 엄마가 상관엄마입니다. 음, 잘 시간 자라, 어, 양치질하고 자라, 기상시간 어떻게 되고 이,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도를 하고 또 과하게 정을 주지만 또 과하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서 제 경험으로는 상관엄마들이 자녀를 좀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자녀들은 어 대부분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뭐좀 되게 높임말을 쓰는 아이들이 많고 합니다. 보통 뭐 식신유형의 어머니들의 자녀는 그 어머니한테 높임말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상관유형의 어머니들의 자녀는 이제 어머니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관평관이 바로 남자한테는 자녀의 의미로 들어오면서 어 남자는 어 뭔가를 내어주는 그런 입장이기보다 내가 룰,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면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녀가 생기고 나면 뭐 직장 그만 두고 싶어도 잘 그만 못 두게 되는 이유가 또 이것도 한몫하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자녀, 형제의 어 관계도 이 아임프로를 가지고 우리가 어 확인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나랑 좋은 관계인지 참 애정의 관계인지 별로 이렇게 인연이 없, 처음부터 없다. 뭐 이런 관계인지 이것은 내 구조들을 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부모가 자녀를 한 사람만 하나만 놓는 경우도 있지만 둘셋 요즘엔 세 자녀 다둥이 어머니도 많으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내가 딱 같은 엄마인데도 관계가 첫째 둘째 셋째 각기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마가 어떻게 했어 하기보다 굉장히 상대적이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유형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형 이 유형이 서로 t r a n r i ç ã o 만나면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도 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어머니 탓이 아니고 이것은 상대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유형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억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만큼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그것을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유형을 좀 알아 먼저 알아보 보고 아이 유형이 아닌 또 아이 유형이 전혀 없는 편인정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있다면 엄마랑 관계가 사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잘안 들어가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M, 정제 편제가 하나도 없다 이런 아이들이 아버지랑 이렇게 소통이 잘안 되고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가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관계를 더좀 잘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족관계는 지금 시대에 되게 중요하고 핵가족화가 되고 하면서 이런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관계도 가족에서 출발이 되기도 하고 또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관계도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육친, 이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장 잘 소통이 잘되는 그런 관계인가 어, 이것도 좀 알고 잘된 사람하고 더 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이렇게 해서 어, IMPro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